뭐또 물론... 물잡이라고 하면 뭐 10일, 뭐 담수는 10일 내외, 2주 내외. 어, 해수는 길게는 뭐두달 정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 기간을 완전히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깨졌단 말은 지라세균이 손상을 입었다. 오케이. 아, 아...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Okay. 자, 예, 오늘은 저희 어디에 왔냐면요 이런 시작은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 프리츠 코리아라는 데를 왔는데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 여러분들 어항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물잡이는 필수적인 요건이나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물 잡, 잡는 거? 물잡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잡이가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뭐 담수는 뭐 며칠 그리고 해수는 더 오래 그 물잡이를 해야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죠? 너무 좋죠 에, 에, 그래서 그 물잡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기술과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을 찾아왔습니다 옆, 옆에 이제 계신 대표님이신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츠 코리아 네. 대표 별빛이 내린다 네. 장 의식입니다. 아 네. 네. 프리츠 코리아라는 데가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프리츠 코리아는 사실 천팔십 어, 어, 년대 말부터 구0 어... 년대. 어, 이지도한 30년 가까이 쭉 소외가 됐었는데, 어, 사실은 뭐 근래 한 10년 가까이 좀 간상 쪽에 소홀히 했다가, 최근부터 음. 어, 다시 간상 쪽에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주로 수족관, 어, 수질 관리,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질 관리에 관련된 제품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자, 어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게 수질 관리에요. 뭐뭐다 어항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 요 물고기가 어떻게 살 집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중요한데, 어, <웃음> 물잡이, 물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물잡이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뭐 이렇게 수족관에 가면, 뭐 박테리아제를 넣어라, 음, 뭘 넣어라, 네.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왜, 넣어, 왜 넣어야 되지? 보통 뭐또 물잡이라고 그런... 하면, 뭐 10일, 뭐 담수는 10일 내외, 2주 내외, 뭐, 해수는 길게는 뭐두달 정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네, 그 관련해서인데, 얘기하실... 저희가 정보를 살짝 듣고 오게는, 그 기간을 완전히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게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k 테드 예. 네. 물잡이 기간을 왜 저기 해수는 두달또담 수는 30일 이렇게 잡는지 어떻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일단, 솔직히...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웃음> 사실 저는 그 물생활 초보고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음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그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살수 있는 그 물고기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만 들었지 그게 거기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암모니아, 뭐 박테리아 이런 게다 이루어져야지 뭐물 생물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만 들었지 그게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상세한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디케이한테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인지 20년 정도 하셨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왜못 들으신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저도 어, 저도 모릅니다 저는, 아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궁금하지도 말씀, 않고 정확 뭐,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이렇게 질문을 전처음받아 보는데 아.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암모니아 수치가 낮아져야 고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음,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넣을 때 네. 제일 문제 되는 게 조금 전에 암모니아 말씀하셨는데 네 암모니아하고 아질산이 제일 무섭잖아요 물고기한테 아, 어. 이제 암모니아 아질산이 이 충독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 아질산을 제거해 줄수 있는 세균 음. 박테리아가 생성이 돼야 아~ 음. 어, 생성이 돼야 이제 고기를 안심하고 놀을수 있잖아요. 아근데그 암모니아하고 아질산을 제거해 줄수 있는 그 박테리아가, 네. 이제 우리가 그 박테리아를 질화세균이라고 그러죠. 지라세균. 질화세균, 질화세균. 네, 질화세균. 오, 그러니까 질화세균. 암모니아하고 아질산을 제거할 수 있는 세균을 질화세균이라고 하는데 그 질화세균이 생성되는 기간이 해수에서 한 6개월. 6개월. 60일. 60. 감수는 한 30일 잡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 요인으로 해서 좀 단축될 수 있는데 보통 저 물잡이 기간을 60일 잡잖아요. 그것은 이제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세균이 자라는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을 오케이, 60일인데, 오케이, 오케이. 에, 그래서 그 지라세균이 생성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우리가 그 60일. 아... 물잡이 기간을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물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화 음. 세균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러죠 아,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요 프리츠 제품들이 음. 그지화 세균을 좀뭐 빨리 생성할 수 있는 제품 아니면 어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배양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네. 옛날에는 이제 배양 기술이 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욕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배양 기술이 고대로 발달하니까 이런 지라 세균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세균 자체를 네 세균 아, 오케이, 자체를 농축해서 네. 보관해 놨다가 네. 그걸 집어 넣어주니까 네. 60일 갈걸 뭐 제로 베이스라든지 아, 3일이라든지 네. 5일이라든지 빠른 시기 안에 60일 기다릴 필요 없이 와. 이렇게 고기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로 베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뭐 일주일 안에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기는 예를 들어서 어, DK는 미국에 계셨으니까 아, 예. 그 유튜브 중에 조지 잘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팬이에요. 팬. 아, 그 조지 팬입니다. 거기 보면은 네. 당일에도 고기 넣고 어떤 아, 예, 3일, 늦어도 5일 안에 고기 넣는 거 보는데 그게 다 지, 농축된 지라 세균을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키머를 뭐한 바로 안 돌릴 경우는 바로 아, 고기 넣어도 되고 음. 스키머가 있는 경우는 한오일에서 7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질화 세균이 완전히 활착이 돼가지고 자리 잡으면은 그때 스키머 돌려주면 되니까 그때 와. 이제 하면 되니까, 아, 하여튼 고기를 그렇게 빨리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질화세균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안정화되고, 이게 확실히 그왕 물량이 활착이 됐을 때 응. 모든 것이 안정화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지라세균이 완성이 야이야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안심하고 고기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아. 그걸 우리가 이제 물잡이라고 그러고 물잡이가 완성됐다. 길소사이클이 아. 완성됐다.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초였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런 기간을 짧을, 짧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지라세균 자체를 네. 배양을 해서 네. 어, 직접 그 세균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그래 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근데 보통 박테리아 제들 하면 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뭐뭐천 배, 만배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왜 아까 지라세균은 뭐 30일, 60일이 되는지 그게 네. 조금, 조금 궁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그물 속에는 지라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석 네. 세균도 있고 네. 또 이제 혐기성 세균도 있고 하는데 네. 다른 세균은 10분 내에 20분이면 배로 불어나는데. 지라세균은 증식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어. 아주 속도가 느리죠, 지라세균. 하루에 한번 배로 되는. 네, 배로 어. 증식하는데, 어. 그니까 지라세균 양이 그 물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 지라세균 이 증식이 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60일 걸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느린 그 지라세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배양에 액을 넣어주니까, 넣어주니까 속도를 확 당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 3,4일 지나면 뭐 물잡이 끝났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네. 여과기반돌리고 전부 다새걸 세팅해서 3,4일 지나서 뭐아 물잡이 됐네 물고기 넣자 하는 거는 음. 사실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만 맑았다고 해서 물이 잡힌 게 아니고 아... 그 밑바탕이 되는 그 미생물이 아... 네. 완전히 구축이 돼야 우리가 이제 물잡이가 아,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음. 환경인데 그런 그러니까 게 해수는 못 버티고 다 죽는데 담수는 어느 정도 버티니까 네. 사람들이 물잡이 됐다고 다 인식을 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 이게 이제 지라세균이 이렇게 확립이 안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물고기라든지 다른 걸 넣으면은 암모니아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라세균이 있을 경우는 그걸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지라세균이 생성이 되지 않았으면은 암모니아 독성이 급속히 더 확산이 되거든요. 갑자기. 네. 네. 그렇게 안 모냐라는 게뭐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급속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고기들이 쉽게 폐사에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가운데에서 사실 20년 하셨고 대표님은 거의 네. 40년 네. 이상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초바, 초보자 입장에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물잡이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백탁이 당연히 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물만 맑아지면 생물 넣어도 되고 그게 저는 물잡이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그 네.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질화 세균이 완성되고 아, 갑자기 돼야지만 물잡이가 완성된 거다 음.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왜 박테리아제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물잡이 기간이 왜 필요한지 조금은 개념적으로 저도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알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 저도 그렇습 네. 네. 그래서 직접 그 질화 세균을 직접 배양한 질화 세균을 넣어준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기다려도 되지만 은 요새는 이제 시대가, 시대가 바쁜 시대니까 그렇게 배양된 게 있으니까 이 물잡이를 확 이렇게 단축시켜서 오케이. 우리가 빨리빨리 물생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알고 이제 적용하면 에이. 좋겠죠. 근데 진짜 몰랐잖아요. 어, 저 몰랐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네. 함께 전문가 사실 대표님과 함께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은 놀라기도 하고 이해는 안 됐어요 아, 그죠그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는 거고 미생물이라도 생기는 그 기간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단축시킬 수는 없었는데 결국 은 그런 방법이 결국은 있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구독자 분들에게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않았기에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사실은 네. 전문성 없이 예. 물잡이 물잡이 말만 했던 것 같아서 예. 예. 왜그 물잡이라는.. 그이그요여서좀 아, 예. 그거 예. 마음이 와닿아요 그게 정말 궁금했던 <웃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음. 댓글 달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웃음> <멘탈> 디케이가 해줬는데 <웃음> 예. 대표님 통해서 좀, 좀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지라세균은 이렇게 한번 생성되면 은 예. 지라세균은 계속 넣어줄 필요가 없고, 아 그게 이제 지라세균은 우리가 수족 관리만 잘 하면은 그게 쭉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게 뭐 6개월 갈 수도 있고, 지라세균이 깨지지만 않으면은, 네. 지라세균이 죽지만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1년도 갈수 있고, 5년도 갈수 있고, 아 어, 지라세균 자체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은 물이 깨지, 우리가 물이 깨졌단 말은 지라세균이 손상을 입었다. 아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산소량이,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또 경도, 알카리도가 낮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맞지 않으면 지라세균도 그러니까 어느 조건이 맞춰줘야 지라세균이 꾸준히 살지, 그냥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지라세균이 죽으면은 그냥 물이 깨지는 물이 거죠. 어, 깨져서 이제 독성이 있게 되고, 원상, 이제 원상 복귀 시키려면은 다시 이제 또 지라세균이 다시 생성되도록 음. 물 다시 이제 아, 리셋해가지고 아. 다시 시작을 해야죠. 아. 근데 개인적으로 초보자지만 한번 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음. 그럼 지라세균이 만약에 일단 잘 안정화가 됐어요. 음. 근데 저희는 일주일 주일에 환수해주잖아요. 음. 그 환수를 통해서 그런 지라세균들이 이렇게 좀 저희는 이제 호수로 이렇게 물을 환수해주는 이렇게막 음. 빨려들어가거나 응. 막이러진 않을까요? 아, 저희 이게 초보적인 어, 질문일 수도 어, 있겠죠. 어, 그런데 그러니까, 바, 네, 음. 세균 같은 게 아, 환수를 하면 물을 빼주잖아요. 어. 그러면 그게 거기에 세균들이 음. 좋은 세균들, 빨려, 세균들. 빨려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다시 또 질화 세균을 넣어줘야 되나? 약간 이런 어, 생각이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음. 들어서 음. 그런 거로는 음. 안 깨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 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들은 예. 이렇게 이제 락이 됐든 생대기 됐든 여가 저가됐든 이렇게 활착이 돼서 접착제 같이 접착 붙어 있어야 되는 아 전부 다 활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환수를 한다고 해서 물 뺀다고 해서 네. 그게 뭐 빠져나가는 것은 수중에 떠 있는 뭐미생물은 극히 미미하니까 원래 네. 그게 떠 있으면 은 정상이 아니고 거의 오케이. 달라붙어 오케이. 있어야 되요 있어야 세균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다 네. 그래서, 한수한다고 해서, 뭐, 손상을 입거나, 네, 그렇진 네. 않죠. 그리고, 이제, 모래 같은 거 한수해줄 때, 찌꺼기 같은 거 건들어서 다 빼주고, 네. 그런 찌꺼기 같은 게, 이제, 그, 저, 지라세균한테도 안 좋으니까, 네. 딱 한수하실 때꼭 지라, 찌꺼기 같은 거 같이 빼주시면은, 네. 지라세균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네. 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한번 잡히면 뭐, 1년에서 5년 네. 이렇게 네. 계속 한다고 해서 살아있가 제가 저 말씀은, 이제, 이제 개념이 이해가 돼서 동의를 하는 게, 네. 정말 잘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외부적으로 안 하던 충격이나 이런 게 투입이 돼도 음. 어항이 큰흐림 없이 유지가 잘 되거든요. 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어항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제가 잘 하기보다는 지화세균 유지가 잘 됐던 거고고 음. 네, 음. 결국은 지금. 어쨌든 그 물, 물, 속, 그러니까 물 자체는 지화세균이 거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수 어. 있네요. 그죠? 네. 그 지화세균 깨지면 물, 물도 깨지는 거고. 네. 그 지화세균을 다시 어, 활착 시켜야지만 다시 물이 정상적으로 최대한 자연 속에 그걸 형성되려면 지라 세균이 꼭 있어야 된다. 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와닿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지금 음. 항상 맞던 거물 깨진 게 도대체 뭐예요라고 네. 했을 때 네. 저는 그냥 무시 제가 지 무식했네요. 백탁이온게물 깨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음. 지라 세균이 죽은 겁니다.라고 이제는 제가 확실히. 그래야지만 네. 좀 더. 어 근거가 될수 있게 맞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도 물이 깨진 거는 지라세균이 주는공이야 네,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시고 지라세균을 투입을 해주시면 네. 물 깨진 게 회복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이 지라세균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생존을 하려면은 지라세균 혼자만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음. 그, 그 지라세균이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세균들이 있어야 되거든. 아 조력자들. 조력자들.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